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 비대면으로만 봐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봐가지고 진짜 반가워요. 음, 그럴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공부하고 알바도 하고 며칠 전에 땡산도 갔다 왔어요. 아, 나연 님은? 학교 때문에 정신없어요. 비대면 수업이 좋아하지만 대면 수업은 훨씬 더좋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치중 안 돼요. 유진님은? 저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과제에 아...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 네. 다들 진짜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러면 그도 혹시 오징어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거에요? 음, 네, 봤어요. 주인공들이 456억의 상금을 얻기 위해 고군분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드라마였어요. 혹시 저희도 상금 주시나요? <웃음> <웃음> 그런 엄청난 상금은 없지만 <웃음> 마치 456억 같은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됩니다 <웃음> 네, 다들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네, 연여하죠 <웃음> <웃음> 그래, e t 렛 g 고첫 <웃음> 번째 문제입니다 주인공들이 게임을 마치고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 있었죠? 이 도시락엔 어떤 반찬들이 있었을까요? 몇 <웃음> 개를... 로케를... 있었어요? <웃음> 네개 맞추시면 되겠네요. 네 개를 맞자니면 어쨌거나 김치 있어야 되는 것같은데 그렇죠? 음, 한국인의 <웃음> 소울메죠뭔말랭이 <맥주죠. 웃음> 부말랭이도 <웃음> <웃음> 많이 먹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고... 아유. 아, 그럼 정답 인정은 한 번에 이네 가지를 다 연달아 말해 주신 분이 맞는 겁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억의 도시락이니까, 라우아이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 Yeah. 음 그렇죠. 역시. 콩고? 음 콩잡은. 네. 그거. 그 생선 멸치? 멸치. 멸치. 이제 연달아 말씀해 주시면 하면 될것 같아요. <웃음> 정답이었어요. 멸치. <웃음> <멀치? 웃음> 잘 생각해서 정답을 외쳐주시고요. 정답. 아오어 uh, oh. 김치? 청사밤, 멸치, 계란후라이 장깐만 아 <웃음> 옛날에 급식을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이 도시락을 난로 위에서 데펴먹는 그런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 어렸을 적에 소풍 갔을 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도시락이 화려하진 않은데 소박하고 정성이 되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추억의 과자입니다. 와 <웃음> 그래서 그날 을맞수 있는 즈님께는아플러리로부드니 감사합니다. 이즈님 <웃음> 아, <미진님> 멋있어요. 우와! 여러분 <웃음> <웃음> 왜 그렇게 보세요? <웃음> 이번에는 음. 다 같이 나눠 먹을까요? 예, yeah. 좋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따뜻한. 거. 아 맛있겠다. 없네요 멀자님이랑 키아나님은 이런 간식 아플로 드셔보셨어요? 이거 네. <웃음> 한국에서 처음으로 먹어봤고 아마 <웃음> 러시아에서 쓸 때는 비슷한 거 있었어요. 아 음. 이렇게 작은 알처럼 생긴 민트 캔디가 있거든요. 틱딱이라고 혹시 한국에서도 있어요? 있나요? 들어본 것 같기는 해. 오케이. <웃음> <웃음> 이하님은요 이거는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되게 <웃음> 맛있어요 <웃음> 아, 네, 비슷한 <웃음> 거를 아는 <웃음> <먹는 거> <웃음> <그래. 웃음> <어색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먹는 것 맞죠? 맞아요. 되게 어색한것 같고 안에 있는 거 절대 깨끗하게 비울 수 없어요. <웃음> <웃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게임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승패에 대한 규칙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로 팀을 편성할 때 쪽수가 맞지 않거나 혹은 직접 혹은 신체적 능력이 평균이랑 맞지 않아서 어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할까요? 이거 완전 한국인 한테만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웃음> 네,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러원 게임만 봤으면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러원 게임에서 되게 약간 반전 있는 역할을 하죠. 실패 문제는 그저 아저씨 아닌가요? 저 할아버지 아닌가요? 아니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공유 <웃음> <웃음> 공이 와, 이제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아, 이름이에요. 반찬 이름이에요. 반찬을? 네, 저만 아는 건가요? 아, 저는 알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전 라운드에서 답을 맞춰서 양보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나요? <웃음> 해봐요 해보십시오 <웃음> 모르겠네요 빨개요 빨개. 빨간 반찬 토마토 노 no. <웃음> 하나 생각났어 김치 커튼 <웃음> 약간 옛날에는 형이나 누나들이 이제 동생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랑 노는데 동생 끼워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는 시켜주는데 뭐 그냥 너는 뭐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그런 규칙입니다. 저는 되게 열애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의 그런 규칙이라서 아름답다고 음, 생각해요. 진짜 아름다운 규칙입니다. <웃음> <말하는구나.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 상태는 착한이구요 혹시 음 아시나요? 음 저한 번도 못먹어걸모르어요 음 진짜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녕하세요 이걸 그럼 또 <웃음> 나눠 <나노 웃음> 먹을까요? 아 그럴까요? <웃음> <웃음> 오케이 아 깨머님 부드세요 제먹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어 바삭바삭하고 약간. 지토처럼? 지토! 지토스! 음. 음. 음. 지토스 맞아요. 거. 맞아요. 호랑이도 있고, 기사네요 <웃음>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단어는 친한 친구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할때 같은 편을 맺고 싶다면 나랑 응응 하자!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나랑 응응 하자! <웃음> 에이, 나랑 얘하자수영이하자 게임하자. 이번 판을 키아언니 맞춰주셔야 약간 이제 비율이 딱 맞는단 말이죠. 그래야 평화로운 수련 말이 나야어요 없어요. 그래도 어진한 게임처럼 꿈쩍사님막다 <웃음> 아, 아, 죽여버리고... <웃음> 죽을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웃음> <뭐를> <웃음> 힌트를 드려볼까요? 치킨 브랜드 이름이 있거든요 불닭치킨 러전치킨 <웃음> 네네치킨 갈비치킨 정말 모르, 모르겠어요 <웃음> 제가 텔레파시 보내드렸어요 받으셨죠? 초상 <웃음> 음.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땅기업비 <웃음> <웃음> 음, 방금 그냥 나는데 강구? 와아! <웃음> 강구 나랑 강구하자 초성 힌트가 쌍기억 까무. 까무 맞아. 정답이십니다. 오 마이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인니큼 특별히 모두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힘들게 맞추신 키아나님한테는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잘 드시고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웃음> 한번 맛을 봐보세요 네. 이게 한국에 아주 오래된 와. 이거 불에 구워먹는 게 사실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캠핑 가서 어 그렇게도 음. 하고 아 음. 아, 초콜릿 향도 나고 <웃음> 울라아님과 키아나님도 이런 전통적인 간식들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한 번도 먹어 없어요. 약간 그 시리얼 음~, 음, 음 뭐, 맞아요. 약간 그런 맛. 그 맛이 비슷해요. 음~ 오늘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대한 퀴즈도 풀어보고 간단한 먹방도 해봤는데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음, 너무 재밌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게임을 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와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MB4인이잖아요. 지금.. 변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잘 먹을게요. 다음 영상 봐요.